태양목요태양길 선수역 쪽으로 하는 나라가 운전관는요 팀을 이루시는 두 분이 계시면 yeah, yeah. 이제 삼인승용으로 타셔서 저희가 시합을 하거든요. Yeah, yeah. 대회 를 하니까 거기 yeah. 짝을 맞추셔서 yeah. 이제 삼인승으로도 yeah. 하셔도 되고. 그 강습 1층에서 보통 뭐 어느 정도 배우면탈수 있는가요? 어,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아회 그. 사회 결... 1, 3번 교육이 네번 yeah. 교육이거든요. Yeah, yeah. 그러면 그네번으로 인해서 웬만큼 타시, 이제 왔다 갔다 정도는 하시고, yeah. 이제 거기서 이제 고그 다음 단계 기술을 좀더 익히시는 단계가 yeah. 있는데, yeah. 그 정도까지 가시면은 한 3회 정도까지, 그러니까 열, 12번이네요. Yeah. 12번 정도 하시면 yeah. 웬만한 기술은 이제 조금씩 하실 yeah. 수 있어요. 3 인승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또 혼자 와서는 안 되겠나 그죠 같이 맞춰 와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어 아무래도 좀 힘들죠 아그 동호회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동호회 넣고 저희가 학, 어린 학생들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클럽 있고? 학생들은 이제 네. 1 인승 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전 세계 대회에서 타는 그런 배거든요 네. 그런 배라서. 이제 그 클럽을 애들 타는, 배워가지고, 지금 배워가지고, 음.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막 우승도 예.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저희가. 예. 저희가. 뭐, 뭐, 어른들은 뭐 클럽은 없는가요? 네, 예, 어른들 클럽은 아직 없어요. 아, 예. 그, 그것도 만들면 좋겠네, 그죠? 어른들. 그렇죠. <웃음> 예, 만드셔서 예. 저희가 그러면 예. 그 만드는 거에 대한 뭐 도움이 되는 예. 그것도 줄수 드리거든요. 예. 예. 자, 자, 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Oh <laughs> 예! 귀엽다! 귀다다다다 천천히 세요요 아서 아이고, 잡기